오디오 이게 못할 수도 있고, 아무튼 한 시간 정도. 마이크 쓸 때마다 항상 이런 거치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비싼 돈 주고 거치대를 구매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진미 e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그냥 좀 제가 좀 가르쳤는데요. 그것도 그래요. 누가 저한테 줌을 알려주면 저는. Amen. 지루하면 보다가 지루해지면 바로 끄거든요 아니면 넘기거나 그래서 저는 넘기지 않는 그런 좀알차베기로만 찍고 싶어서 편집도 좀 잘게 잘게 하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죠. 얘기를 진실해 생각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과외 받을 때 과외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가영이 ADHD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저도 좀 제가 많이 산만하고 사람들 보면 멋있고 지만 저는. 있으면 진짜 도답이 다 싫겠다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고.